아 어. 아저씨 뱉었었어요? 누가 그러대요? 망망대 어느 어선에서 본것 같기도 안본것 같기도 한데 본것 같은 기분이 더 많이 든다고 전혀 아닌 말은 아닌가 보네요 하긴 언제 깎았는지 가늠도 할수 없는 허연 수험에 마찬가지로 언제 빗었는지 가늠도 할수 없는 사자물이 타당해요 아저씨 그런 의심 받는 거난 타당하다고 봐요. 조금도 궁금했던 적 없어요? 뭐 하는 요새길래 날르면 날마다 취해 잔다고 테이블 빌려 가는지. 취해 좋을 건 없단 생각은 했어. 저 여기 사람 아니에요. 뭐 아주 멀리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 보이더군.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날이 밝으면 떠날 거예요. 꽤 오래 있었어. 맞아요.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아저씨한테 사과 겸 어쨌든 매일치에 테이블 빌려나갔으니까 조금 얘기도 하고 싶고 오해는 말아요. 신사한테는 그런 거 아니니까. 커피 할 텐가 믹스밖에 없어. 그것도 10분 안에 마셔야 하는 건 아니죠. 종이컵에 <웃음> 커피는 제가 넣어요. 이리 주세요. 일기 쓰세요. 뭐 일기를 것까지는 없고, 뭐 그냥 그날그날의 일지 정도 특별할 거 없어. <웃음> 숟가락은 필요없어요 이건 이렇게 커피는 이렇게 껍데기로 저어야 맛이 더 있거든요 사 드세요 <웃음> 드세요 하니까 꼭 내가 대접하는 것 같네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까 했어. 취해 좋을 건 없다고. <웃음> 실은 취한 적한 번도 없어요. 취한 척한 거지. 술은 옷에 발랐고. 왜 그런 짓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내가 아니고 싶었나 보죠. 말했듯 날 밝으면 올라가요 내가 나인 곳으로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문득 지겨워 떠난 나름의 여행이었고 이젠 기운을 좀 차렸어요 <웃음> 갈게요 근데 아저씨 아저씨도 부디 도망쳐 있는 건 아니길 바랄게요 그럼에도 만약 그렇다면 너무 오래 도망자가 되진 말아요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나도 결국 나니까 그런 나를 내가 치근히 여기지 않고 밀쳐두면 너무 가엽잖아요 이게 나의 도망같은 여행의 교훈이랍니다 진짜 가요